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성형수술은 쌍꺼풀 성형수술이지만 미국이나 서방세계에서는 가슴 확대 수술을 가,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빈도수는 인구 비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서너 배 이상 가슴 확대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어, 이런 그 실리콘 보형물을 이렇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어, 그 다음 방법으로서는 자기 몸에 있는 그 인여된 지방 뭐어 나는 이제 그 똥배가 튀어나왔다 아니면 뭐 하체가 어 다리가 너무 두껍다 아, 했을 때어 그런 이여된 여분의 지방을 채취해서 모자른 가슴에 그러니까 남는 지방 그러니까 허벅지나 복부 옆구리 이런 데 어, 필요 없는 지방을 채취를 해서 어 모자른 가슴에 이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슴 확대 수술은 가슴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받는 수술인데요 가슴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큰 가슴을 원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보형물 가슴 확대 수술이라고 한다면 더큰 어, 보형물을 넣으면 그 해결이 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 지방이식이라는 것은 그 주사기로 지방을 주입하게 되면 들어간 지방세포가 가슴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착이 되어야 성공이 되는 것인데요 그 절벽에 가까운 가슴인데 지방을 주사기로 막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다 생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환자분의 가슴 볼륨이 80cc 라고 할때 가슴을 호텔 객실로 비유해서 그 80cc 가 이제 80 객실 이라고 한다면 그, 150cc를 만약 그, 주사를 한다. 그러니까, 객실이 80개인데, 그, 150명을 갖다가 주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70명은 그, 호텔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착되지 못하고, 어, 괴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작은 가슴에는 작은 용량밖에는 이식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서 또 한가지 또 고려해야 할 점은 그 지방을 얼만큼 채취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채취를 할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물론 이러한 체형의 경우 가슴에도 살이 많아서 가슴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가 없겠죠 보통 날씬하신 분들이 가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딱히 지방을 뽑을 부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얼굴 지방이식의 경우 20-40cc가 에서 필요한데요 참고로 우리가 아는 그 야쿠르트 한 병이 80cc이므로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가슴지방이식의 경우엔 통상 한쪽 가슴에 150-250cc 에서 정도가 필요하므로 양쪽으로 한다면 300cc에서 500cc 이상의 정제된 지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제된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을 채취할 때 불가피하게 파괴되는 지방세포를 원심분리로 제외하고 남은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체형이 날씬하고 가슴에도 이렇게 살이 없는 경우에 그 채취할 지방이 어, 모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이제 어머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어 이렇게 뚱뚱한데 내 복부에서 내 지방을 빼가지고 어 딸에게 좀어 이식할 수 없느냐 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계시는데요 우리가 수혈을 하더라도 어 아무피나 막 이렇게 수혈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 조직을 남에게 이식하는 것은 아직 학문적으로 연구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논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타인 지방이식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렇게 남의 지방을 그 이식하는 이런 어, 수술 방법은 그 냉전일 때 그러니까 그, 그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그 서로 냉전으로 인해서 그 공산주의 국가하고 자유주의 국가 간에 그 학문적 교류가 없었을 때그 소비어트 연방, 그 구소련이 그, 그, 그 되겠죠. 소련하고 동독. 에서 이런 이런 수술이 행해져 왔다고 합니다. 그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러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그 서방 의료진에게 보고되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파라핀이나 실리콘 등의 그 야매주사 부작용과는 달리 막 괴사가 막 오거나, 그냥 아주 그 험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고름이 나오고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수술로 제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현재 의료 상황에서는 그 남의 지방을 자기 몸에 이식하는 그 타인 지방 이식은 그 가슴 성형술의 한 종류가 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어, 이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은 거의 에, 시행되지 않았고 어, 대부분이 이렇게 보형물로 해서 어, 가슴 성형을 가슴 확대 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2007년 그 시드니 콜맨 선생님이 미국 성형외과 학회 학회지에 이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대한 그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어, 현재는 아주 유용한 가슴 확대 수술의 한 방법으로 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저는 한 2년 전부터 어, 그니까한 50대 한 중후반 되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 이렇게 뭐 조그만 수술들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큰 이렇게 막그 힘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은 지금 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안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어 10여 년 전에 저한테 수술 받은 친구가 아직도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잘 살아있다고 어 그렇게 갖고 이제 권해 줘 가지고 어 우리 병원에 이제 수술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어그 제가 이제 그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어, 왜안 해요? 어, 저, 어, 선생님께 수술 받으러 왔는데 왜안 하냐고 그래서, 아,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딸려서 2년 전부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 병원에서는 어,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잘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 지방이식의 효과가 아주 오랫동안 가고 또 이러한 이물질에 의한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의 하나가 어, 된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하면서 이제 줄기세포를 많이 뭐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줄기세포 어, 지방인식의 팩트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